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107번째 러블레터 107번째가 맞죠? 잠시만요. 예, 107번째 러블레터 제 <웃음> 너무 정신 없어서 결론이 정해진 사랑 결론이 정해진 사랑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이고요. 도쿄에 다니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 같이 외웠으면 좋겠는 짧은 영어 문장은 더 메시지 번역본에서 가져왔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I am beginning and conclusion. I am beginning and conclusion. Beginning 시작이고 conclusion은 결론이죠. 결론. 더 메시지 번역본이 역시 아주 통쾌하다고 럴까요 내가 곧 시작이고 결론이다. 또 인상적인 것은 지금 저희가 교과서처럼 생각하는 현대구어체 영어 번역 성경이 CIV이잖아요.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거기는 지금 밑에 제가 여러분 동영상 설명에 올려놓을 텐데 I am alpha and omega, the first and the last, the beginning and the end 이렇게 the beginning and the end 어정관사더를 썼는데 정관사더를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인데 이제 강조할 때 쓴다고 하죠. 이럴 때는 또 영어 강사 같네요. 예. 근데 지금 인상적인 게더 메시지 번역본 제목에서는 아예 덜을 떼버렸어요. 관사가 없을 때는 영어에서 여러분이 렇게 대문자로 할 때는 아시겠지만 은 이름처럼 사용될 때입니다. 그렇죠. 지명이나 인명이나 뭐 브랜드 이름이나 그러니까 마치 자신의 존재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름같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오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예어예 어, 예, 그거는 이제 조금 자세히 얘기를 좀 이따가 드리겠고요예또 메시지는 밑에 보시면은 i am 그러니까 아우파에 오메가가 이게 여러분 어, 헬라 그리스 어 잖아요 오메가 시가 시계 상표라고요 명품 시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저희가 자주 쓴 단어가 아니래 가지고 A to Z 이렇게 여러분, 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알아듣게 정말 또 현대 영어로 처음과 시작이라는 걸 I, I, I'm, 이것도 줄임말을 썼어요. I'm A to Z, A to 알, 알파벳의 A, B, C, D. A to Z다. The first and the final beginning and conclusion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 요즘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많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예, 역시 조금 간격이 있었는데 오늘 이것을 길게 하진 않을 건데 같이 좀생각할게 되실 것 같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예, 시작과 끝이 다 있습니다. 제가 사실 생각 계속 많이 하게 되는데 최근에 또 벚꽃이 피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운영하는 카페 앞에도 굉장히 멋지게 벚꽃이 피어서 제가 밤에 퇴근 하다가 사진을 찍고 카카오톡 프로필을 그거로 이제 바꿔 놨어요 예. 근데 벚꽃이 피는 시작이 있으면 또 지는 끝이 있잖아요 이것이 자연의 어떤 사이클인데 모든 매사에 처음과 끝이 있죠 제가 많이 느끼게 되는 거는, 뭐, 어떻게 저는, 어, 뭐, 개인적인 이제 믿음의 불량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그 개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우리 생명을 시작하게 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뭐, 신학적으로 주권적이다. 뭐, sovereign 이다 예, 주권자 하나님이다. Sovereign g o 다 이런 좀 군주의 뜻도 있는 이런 센 표현도 쓰는데 사실 저는 그런데 좀매료됐었던 사람이고 여전히 그런데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음, 제 인생의 실패 뭐제 나약하고 부족한 한 명의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 인생 속에도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고요. 뭐 하루에도 있을 수 있지만 인생에 이렇게 10년, 뭐 20년 이렇게 봤을 때도 그렇고요. 다 그렇겠죠. 어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일어난 좋은 일들, 나쁜 일들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한명 인간으로서 그런 거를 업앤다운을 경험하면서 살거 살게 되잖아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근데 그런 거에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죠 성경에 예를 들자면 뭐 요셉이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다든지 감옥에 억울하게 간다 그러나 또 거기서 또 갑자기 하나님이 높이셔가지고 예, 왕의 꿈을 해몽해가지고 뭐 나라를 살리고 결국엔 다시 요셉의 그 가족들까지 가뭄에 있는 사람이 잘... 하여튼간 이런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우리 인생이 참 신비로운데 그 처음과 끝이 우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생명을 시작하게 한 그분의 시간표대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이러면또 이제 답답해하는 우리 학생들이나 이것 혹시 들을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아마 제가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거는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 하나님과 관계를 그런 많은 업앤다운을 지나가다 보면 언제쯤 인간은 개인마다 그 시점은 틀릴 수 있을지라도 이제 그분의 밀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웃음> 웃어서 죄송해요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좋으실 대로 하세요 그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오늘 제목처럼 그게 컨클루전인것 같아요 그게 인생 제 인생의 결론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억지가 아니고 막그 억지로 소의 코를 뚫어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어, 저도 막, 영어에 voluntarily라는 자화원에서 예, 기꺼이 하는 그런 제 단계가 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지경에 이른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그건 좀안 좋은 지경이니까. 예. 어, 그래서 늘 요즘에 계속 말하, 말씀드리게 되는데, 어, 외적으로는 제가 참 살면서 가장 큰 위기인데, 마음은 좀 많이 좀 정리가 되지 않았나 예. 이 멘탈이 중요하잖아요. 예. 하여간 그는 차츰 이제 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신과 사랑의 빠진 그리스 가끔씩이나마 저도 여러분에게 쉐어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음과 끝어 이거 계속 구독하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홍대 쪽 홍대 상수역 합정역 가운데쯤에 이제 카페를 하는데, 뭐, 지금 시점은, 여러분, 비스트라는, 옛날 에 비스트고 요즘 하이라이트죠. 거기 이기광, 서른 두 살을 했더라고요, 벌써. 그 친구 아직 안 죽었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 이제 팬덤에서, 저희 카페에서 이제 생일 이벤트, 를 진행 중이에요 화요일까지 이제 코로나니까 이제 조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너무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뭐다 마스크 착용하고 예. 근데 이제 뭐 단체로 모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와주고 예. 뭐 이렇게 테이크아웃으로 커피 사 갖고 가고 그 팬클럽에서 맡긴 선물 전달해주고 뭐 이런 정도예요 예.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거를 저희 카페가 많이 이제 진행을 해오고 있고. 어, 심할 때는 날마다 문의가 와요. 그래서 오늘도 또 어느 그 라이징 하는 아이돌 그룹의 팬덤에서 하고 싶다. 8월인가 7월이라고 그랬던 건 8월, 9월까지도 예약이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저희 카페와 그 팬덤들의 뭔가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연락이 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 사실 은혜예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아니면은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사실은 이제 가게가 무너져서 폐업하는 가게들이 많지 않은데 우리 가게도 뭐 사실은 그렇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이벤트가 이 말이죠. 계속 하는 게 아니겠죠. 예상하시겠지만은 뭐 예를 들면 이경씨 생일 이벤트도 토요일날 시작해서 내일까지 지금 11시 54분 아직 화요일이 안 됐으니까 4일 정도 보통 이제 3, 4일 정도 길면 5일 정도 진행을 하는데 물론 근데 하여튼간 처음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벤트를 이렇게 지켜보면 우리 인생 같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 그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요 예, 9월 이벤트를 예약한 사람들 지금부터 준비한다는 거예요 사진 자기가 좋아하는 그 스타의 사진 한장 표정 하나 어, 팬들한테 어떤 선물을 나눠주면 좋아할까? 카페 메뉴는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을까? 하든간 어... 예약한 예약하려는 그 팀에서 저에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7월 이벤트인데 <웃음>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는 이제 저도 이제 수십 번 이런 이벤트를 수십 번 수십 번 했죠. 예, 수십 번도 한백 번까지 100번, 수백 번은 에바인 것 같고 하든간 많이 해, 하고 있으니까. 저도 나름대로 이제 베테랑이 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잘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장님 많이 도와주세요. 뭐, 제가 뭐 도울 건 별로 없어요. 예, 뭐, 맛있게 뭐, 쿠키나 만들고, 어, 뭐 우리 직원들이랑 음료 맨날 연구하거든요. 우리 탁월한 직원들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 직원들이 요즘 저에게 숙제를 냅니다. 예. <웃음>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카페 발전을 위해서 치열하게 우리 각자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아그 친구들 참이 제 카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한 열매들 같아요 예. 인연이 좀 오래 갈것 같아요 뭐 이거 처음에 끝이 있겠죠 그 친구들에게도 제가 언젠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인연이 언제 저는 이제 거의 목사 버전입니다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알바생들 두명 앉혀놓고 맨날 얘기해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헤어지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 도읍시다 뭐 이런 얘기 뭐 사실 뭐 저보다 다 열심히 사는 친구들이니까 예. 어 어쨌든 또 옆으로 샜는데 그 이벤트 준비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짧게 한다고는 자꾸 세네요다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끝날 때가 되면 어 마치 시험이 끝다 끝났다는 듯이 이제 그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준비했던 선물들이라든지 이제 그 스타의 얼굴이 새겨진 예, 컵 홀더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버리고 가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사장님이 혹시 죄송한데 버려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살짝 충격을 받는데 인제는 그러려니 하는데 처음에 좀 놀랐어요 아니 그것을 받 그곳을 돈 주고 만드는 것도 그렇지만 그 이벤트 기간 중에는 그 팬들이 그것을 받기 위해서 비싼 디저트나 이런 거를 돈을 내고 산다는 거죠. 그 사진 한두 장을 더 받기 위해서, 뭐 포스터 한 장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벤트가 끝나 그 가치를 가장 잘, 잘 아는 그 정말 그 팬덤에서도 열혈 팬들, 그 주최자들이 그런 거 버려달라고 또는 맡아달라고 그러고 안 찾아가요. 그래서 저희 창고도 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연락을 합니다. 언제까지 이거 꼭 찾아가주세요. 창고가 꽉 찼습니다. 안 그러면 폐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은 정말 거의 폐기하는 수준이 되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 왜 인생과 같다 이렇게 느끼는지 어... 화면이 꺼져가지고 잠시만요. 예. 음, 어떤 친구들은 저한테 본심을 얘기하는 주체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사장님 저는 이번 이벤트 모든 것을 불태우고 탈덕을 하려고 합니다 탈덕이라는 것은 덕질이 이제 덕질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 아 팬덤의 팬들을 이제 덕질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으니까 덕질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꽤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막그 응원하면서 더 불타오르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어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번을 성대하게 하고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이런 친구들 꽤 많았고요 예. 어 심지어는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예. 어느 여성 아이돌 그룹 예. 그룹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룹을 이제 덕질에 빠져있던 어느 고등학생이 주최를 했어요. 예.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 사실은 제가 몇 개월 동안 이 아이돌 그룹에 빠져서 몇백만 원을 썼습니다. 고등학생이요. 깜짝 여러분 놀라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웃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집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이 이벤트를 주최해서. 자기가 이제 비싸게 샀던 거를 최대한 다 팔고 원금을 회수해가지고 하여간 그런 목적으로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어... <웃음> 얘기하면서도 좀 어이가 없기도 하고 재밌네요 예. 어 독질에도 처음과 끝이 있고 이벤트에도 처음과 끝이 있고 그러면 그 아이돌들 지금 뭐 방탄소년단이 BTS가 최뭐 전세계적으로 상종가를 달리고 있지만 뭐 영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아 이거 아미분들이 들으시면 저한테 저를 죽이려고 할 수도 있는데 뭐 영원한 스타는 사실 없잖아요 예, 또 이제 치고 올라오는 그런 예, 더 관절이 젊고 싱싱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 재미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빨리 끝내려고 그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또이 말이 튀었네요 예아 제가, <웃음> 이집 <덕질. 웃음> 제가, 아, 그 저희 카페에서 진행한 이벤트 중에 이 슈퍼주니어라는 그룹의 이특과 김희철 생일이 이렇게 연달아 있더라고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언제였지? 8월이었나? 했던가. 그래서 그거를 한 10일 정도를 이어서 그 팬덤에서 이제 두 명의 생일 그거를 했었는데 어,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특 씨가 방송 녹화하러 가는 길에 이제 매니저 두명 데리고 온 거예요. 저희 카페를. 어, 근데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예. 저는 완벽한 이성애자입니다. 근데, 어, 이특 씨가, 음, 하여튼간 되게 방송에서 보는 거랑 다르게 남자답고, 제가 음료를 당시에 이제 만들어주고 그랬는데, 얘기도 조금 하고, 사진도 같이 인증사진 찍었어요. 어 근데 좀 잘났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연예인을 하겠지만 어어 어, 손이 떨려가지고 웃기죠 예 제가 셀카를 못 찍어가지고 그 매니저한테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제가 제걸다 안겨주고 어뭐 갑질은 아니겠죠 그 안겨주고 빨리 찍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올렸더니만 뭐 난리가 났어요 전 세계 뭐 슈퍼주니어 팬들이 좋아요를 아마 제그 카페 인스타 글 중에 좋아요를 제일 많이 누른 단기간에 아, 그 게시물 사진이 이특시와 찍은 사진입니다. 어, 저는 덕질을 하지 않지만 <웃음> 어, 그랬더니 재미있는 얘기예요. 부담없이 들으세요. 예. 그, 또 이제 케이팝을 좋아해가지고 외국에서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에 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국에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대학교 어, 신촌에 특히 뭐 연대나 뭐나 또 이쪽에 홍대나 굉장히 많이 옵니다. 예. 뭐 중국 학생들도 있지만 유럽 학생들 굉장히 많아요. 프랑스 뭐 이런 좀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있고 뭐 그런데 어 이제 여행 왔다가 이제 케이팝 콘서트 가고 이제 우리 카페 여러 번 와서 친해진 이제 몇 명의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한 명이 그 사진 밑에 한글로 이렇게 남긴 거예요. 성덕 이렇게. 근데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이 녀석이. 예, 나이차가 많이 납니다. 아니 이 녀석이 프랑스에가 한국말을 내가 모르는 걸 남겼어? 그래서 내가, 저는 또 영어로 쓴것 같아요. 뭐 What does that mean? 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뭐 무슨 뜻이니? 물어보니까 성공한 덕후다. 성공한 덕후가 성덕이다. 예, 아무나 사진을 찍을 수 없는 그 팬덤의 스타와 어, 인증샷을 아주 깨끗하게 독사진으로 찍었다는 거죠. 웃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친구한테 배운 거예요. 제가 프랑스에 독질하는 친구한테. 아 성덕이라는 뜻이 그렇구나. 어, 저는 뭐 독질을 해본 경험도 없고 앞으로도 할 계획은 없어요. 근데 독질도 어, 언젠가 끝나겠죠. 예. 그리고 지금 뭐 카페 얘기를 했지만 어, 보통 이제 임대 계약을 2년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카페 계약한 2년이 이제 후,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말에 끝나요. 3개월 정도 남은 생각 나 상황인데 뭐 이쪽 카페는 정리하는 쪽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우리 직원들하고도 같이 얘기를 다 나눈 상황이고요. 아쉬움이 미련도 미련이, 미련이 있나 예,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어, 제가 운영하기에는 능력 범주 밖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유식업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같이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하고 이제 호흡이 잘 맞아서 여러분들이 하겠다면 같이 진, 진지하게 같이 가게도 구하고 우리 좀더 임대로 낮은 곳으로 가자 이 프로들의 세계를 떠나서 우리 한적한 한적한 곳으로 예, 이면도로 더 한적한 곳으로 <웃음> 그런 얘기가 좀 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이제 많이 친해져, 뭐, 오래했던 친구는 처음부터 이제 그 친구도 거의 영가까이 이제 어쨌든 어, 뭐 그것도 이제 하나님 인도하심을 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하나님 인도 잘 받도록 기도해주시고 오늘 요한 계시록에 있는 그 부분을 이제 진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들으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전도서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의 시작과 끝을 시종을 사람들이 알수 없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우리가 수준 차이가 예, 우리를 만든 창조의 주인 조물주라고 하죠. 창조주와 피조된 우리의 수준 차이는 사실 너무 심한 거예요.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예.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예. 우리 만드신 분의 사랑, 그 최근에 했었잖아요. 예, 능력과 능력의 차이가 뭐 비교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성경인 오늘 그 요한 계시록, 계시록에서 그냥 빼박 정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음, 시작과 끝을 알수 없는데, 시작과 끝이 어떤... 철학적인 개념이나 일의 순서 이런 게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바로 그분이신 거예요. 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he is the one he is the one 우리가 그렇게 찾는 시작과 끝이 어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철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표의 순서가 아니고 한 존재신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막연한 어떤 개념, 컨셉이 아니라 사랑, 자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또 그분의 아들이 처음이시고 오늘 제목이잖아요. I am beginning and conclusion. 그분이 결론이시다.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서, 또 인류의 역사 속에서 처음과 끝은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무슨 블랙홀 같은데 우리가 예, 끝을 알수 없이 빨려들어가 사라지는 그런 영어로 disappear라고 하죠 그냥 뿜 하면서 그냥 사라지는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는 게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우리의 시작을 우리가 정하지 않았다는 얘기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분의 사랑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요. 예, 우리의 끝도 그분과의 만남. 그냥 그분이세요. He is the one. 예. 우리가 찾는 끝은 그분이신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어... 예수님께서 He is the lion and the lamb. The lion and the lamb. 제가 좋아하는 그런 영어 찬양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영어 찬양의 제목이기 전에 영어 말씀에서 얘기하는 예,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이시면서 and가 동시잖아요. The lion and the lamb. 어떤 사자. 예, 동물의 왕인 사자. 예,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멸시하고 무시하고 했던 이들에 대해서 이제 예, 그 응당한 벌을 예, 주는 사자로도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 마무리할게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의 결론, 끝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할때 우리는 어떤 면에서건 초라하고 어떤 면에서건 허전하고 허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 매우 높은 게 아니라 그냥 빼박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볼까요? 외적인 성경이 큰 분들이 있어요. 뭐, 대단한 분들이죠. 뭐, 자수성가를 했든지 아니면 뭐, 주변에 도움을 받았든지 간에, 외적인 성경이 그 다음 밖으로 돌다 보면, 안이 소홀해져요. 그러면 가족들과 관계가 소원하다든지, 이런 분들도 주변에서 많이 봤고요. 그것이 과연 그 시작과 끝이, 음, 물론 더 많은 인생의 경우는 외적으로 많은 큰 성공을 못하는 분들이 훨씬 많죠 통계학적으로도 뭐그 외적으로도 초라한 것이고 그래서 세상에 공수래 공수고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나이가 들수록 어, 또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 He is Beginning and Conclusion, 마무리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인생의 결론, 시작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막연한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시작과 끝을 우리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려고 그렇게 막 허덕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분이 우리의 시작이시고 우리의 결론이시고 우리의 끝이시기 때문에 그 증거가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죽어주시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신의 아들이죠. 신 자신, 하나님 자신이시죠. 어, 오늘 그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이후에 보면 뭐 생명나무가 나오고 예, 굉장히 로맨틱하기까지 한 영원히 행복할 그분과의 관계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거보다더 좋은 것이 있을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바꾸어 얘기하면 그분보다 어... 더한 가치가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간이 어이, 오늘 짧게 한다고 는 26분이네요. 어 제가 마무리하는데 한 가지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국에 제 선교사로 오셨던 미국인 가정이 이렇게 그냥 되게 무덤덤하게 무슨 특송을 어떤 체플에서 했던 것 같은데 신학생 체플에서 근데 제가 그 찬양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어 찬양 중에 하나인데 어, 약할때 강함 주신의 그 찬양이에요. 예. 근데 거기 후련구가 예. 어 굉장히 뭐 제가 지금 부르고 싶지만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목이 갈라질 것 같아서 음그 영어찬양 가사 여러분 제가 밑치, 밑에 적어드리겠습니다. 예. 그 분들 존경스럽죠. 모든 것을 버리고 어 선교사로 오셨던 그 가정 어린애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냥 무동동화게그 찬양을 부르는데, 뭐, 이렇게 뭐, 감격적으로 부르지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냥 불렀어요. 말 그대로. 예. 뭐 감흥이 없이 불렀는데, 굉장히 평생 기억되는, 지금 그걸 들은 지가 제가 굉장히 진짜 20년 이상 지난 것 같은데, 가끔 떠올라요. 예. 그건 아마 그 찬양의 어떤 기교나, 무슨 바이브레이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의 존재, 그리고 가사, 예. 였던 것 같아요 그 가사가 예. Jesus Lamb of God 예. 그 가사였던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영어로 그 찬양 안 불렀더니 가물가물한데 예. 가치가 있다 예. 뭐 그런 뜻이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웃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제가 또영어에 I'll keep you updated I'll keep you 포스 데이트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나눌 수 있는 부분까지 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